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연애를 하거나 부부생활을 하다 보면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요 내가 그 한계점에서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더라고 확신이 드신다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나 함께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지만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고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고쳐쓰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내 상대방과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상대방이 맞춰져 오기를 바라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상대방에게 일으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하죠. 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내가 이런 주장이나 설득을 했을 때내 상대방이 알겠다고 노력해 보겠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어느 순간 돌아보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지쳐가고요 이렇게 변화하지 않을 거라면요 이제 그만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그런 순간에 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사람은 고쳐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그 말에 나는 설득을 당해요 내가 해봤거든요 지금까지 해봤는데 진짜 안되더라고요 근데요 내 상대방도 요 자기 주장이 있고요 나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또 내가 주장하는 것들에 밀려서 자기 주장을 펼치지도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요 내가 주장을 하니까 그것에 맞춰보려고 시도를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지금 나라는 사람한테 비난을 듣고 있고요 마치 못 고칠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나를요. 이런 주장하는 것과 설득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흘러가는 대로 두고 갈 수는 없는 사람. 자기가 했던 노력이나 애씀에 대해서 인정해주거나 격려를 해주는 그런 노력은 못해주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도요. 나라는 사람이요. 더 이상 바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고요. 내가 사람을 요 물건처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고쳐 쓴다라는 말 안에는요. 그 사람이 마치 고장이라도 난사람인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상당히 힘들 거예요 나 역시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면 내가 몹시 아프고 힘들 것처럼요 물론 도박이나 바람같이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 말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조금은 고장난 사람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만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아닌 별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것을 단지 내 마음이 좀 답답하거나 익숙지 않은 그런 느낌들 때문에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보려고 상대방에게 그런 주장을 하거나 또 상대방을 그런 고장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정도의 골칫거리를 만든 그런 사람이 아닌 내 상대방은요. 나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걸 돌아보니까요. 자기가 문제가 있거나 고장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었나 봐요. 오히려 그냥 그런대로 잘 지내오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기도 했었을 수도 있죠 순조롭게 자기 나름은 자기 인생을 잘 살아왔던 것 같은데 나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어느 순간 자기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그게 몹시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내가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요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걸 오히려 자기에게 자꾸 개선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고쳐 쓴다라는 말은요 내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요 그게 여전히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서 나는 정상인 사람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내 상대방을 나도 모르게 깎아내리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상대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헤어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견디다 못해서 그 말을 한 건데 내 상대 입장에서는요. 그게 헤어질 만한 이유까지나 되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나 봐요. 그걸 그렇게 고민할 만큼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나 봐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사람이 그런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주장을 자기가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그러자 라고 수용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내가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게요 난 어릴 적부터 이 사람을 만나기 전이 사람을 만난 후이 많은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요 나는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내 스스로의 문제점도 파악하고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니까 지금의 나는요 예전에 갖추고 있지 못했던 좋은 모습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때보다 훨씬 나아진 상태,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계속 나를 바꾸어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근데요 우리는 이렇게 나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요 내 상대방은 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사람은 안 바뀌니까요 고쳐 쓰는 거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나는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나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래요 나도 고쳐지는데 말이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은 요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가 맞는 말이라기보다 요 사람을 고쳐 쓰면서까지 만날 필요가 있겠나는 가능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틀린 말일 수도 있겠죠 내 남자친구가 내 서운한 것들을 몰라줘서 자꾸 속상해져요 내 여자친구가 요 자꾸 나를 의심해서 내 여자친구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가요 그러니까 여자인 나는 요내 남자가 나를 서운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속상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또 남자인 나는 요내 여자친구가 나를 의심하지 않았더라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여자친구에게 더 잘했을 거예요 근데 둘다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봐요 내 상대가 잘했으면 요난 잘했을 테니까요. 이런 감정으로 요 우린 대립하고 싸우고 헤어져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헤어지고 나서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지면요. 또그 사람을 잡고 싶어져요. 그렇게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앞으로 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이번에는 진짜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그 사람은요. 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사람은 고쳐쓰는 거 아니다라고 결정이 내려졌나 봐요. 나는 정말로 고칠 건데요. 그리고 진짜로 바뀔 건데요. 나를 믿지 않나 봐요. 그렇게 나는 그 사람과 멀어지고 나서 내가 그동안 했던 수많은 오류를 되짚어보고요.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내 모습을 바꿔요. 잘 보이고 싶으니까 이를 악물고 하거든요. 혹은 내 삶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한다고요. 그렇게 나는 바뀌었다고요. 근데 예전에 내 상대방은 요 이렇게 바뀐 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없겠죠. 고쳐서 쓰는 게 맞는 건진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는 요 분명히 변할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적어도 나 스스로는 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내가 내 상대방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했을 때 분명히 내 상대방도 요내 요구에 응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또 어쩌면 그 사람도 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안 되는 때도 있는 거겠죠 지지부진 잘안 바뀌고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바꿔야겠다는 라 다짐이 되거나 그게 필요한 순간이 되면요 어떻게든 바뀌기는 한다고요 엄마가 나한테 늘 산에 가서 운동하자고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짠 음식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자꾸 나를 챙겨주고 그런 것들의 습관을 좀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건강관리는 요 젊어서부터 해야 된다고 근데 나는 안 바뀌어요 매일 짠 음식을 먹고요 늦게 일어나고요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스마트폰 만 하고 있어요 분명히 엄마한테 처음에는 요 알겠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물론 가끔은 엄마 따라서 산에 가보기도 하고요 또 가끔은 요 엄마 말처럼 그런 식단을 챙겨서 먹어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결국 나는 요 내가 원하던 것을 하고 있어요 내 입맛대로 내 몸이 편한대로요 엄마는 많이 답답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엔는 잔소리를 안할 거예요 포기하셨나 봐요 근데 내가 요 정말 산에도 안 가고 앞으로도 계속 뒹굴뒹굴 거리면서 살기만 할까요? 나중에 나도 나이 먹고 몸이 아파지면요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요 알아서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챙기고 있을 거예요 또 어쩌면 우리 엄마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나도 내 아이들에게 그런 잔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바라는 때내 상대방이 정확히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것이 내 생각 속에 불가능하다고 라 결정이 내려진다면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마무리되는 걸 거예요 고쳐지거나 바뀌기 전에 내가 확인 못하고 끝내는 거겠죠 너무 희망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계속 연연하면서 노력만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요 거의 다 고쳐갈 때쯤 거의 다 상대가 바꿔 가려는 의지가 생길 때쯤 너무 지쳐서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거고요 역시 고쳤으면서까지 만나야 되나라는 생각이라면 아무 필요는 없는 말들일 거예요 다만 한 번쯤은 요 원래 문제가 없던 것을 고쳐야 된다고 라 내가 정해놓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